세다, 세다. 내가 왔다. 5월 11일 목요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로또는 탑세븐과 황금기사단 7인이 노래방 대결을 펼쳐 로또 당첨의 기회를 획득해 팬들에게 황금 굿즈를 선물하는 음악 예능입니다. 미스터로또 첫회 주제가 리벤지,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제가 알려주듯 미스터트로트를 통해 탑세븐에게 복수열전을 펼치고 싶은 강력한 트롯 전사 송민준, 추혁진, 윤준혁, 황민호가 미스터로또를 찾는다고 합니다. 먼저 박서진은 안성훈과의 데스매치를 떠올리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성훈이 형이 나를 선택했다 라며 섭섭함을 토로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곡으로 노래 대결을 펼칩니다. 박서진의 무대 후 안성훈이 노래 빼앗겼다 라며 혀를 내두른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의 리벤지 매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 사람이더라 팬들에게 보내는 역 음악쇼 도 보고 고가다 세다 세다 안성은 <웃음> 내가 왔다. <웃음> 복수 해야겠다. 복수는 나의 것. 리벤지 특집입니다. <웃음> 알아야 질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무조건 이길 거예요. 아아 대결의 승자는 정수 몇 점입니까? 자신의 황금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로또 머신을 돌려서.